액세스를 실행해 주시고 빈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의 저장 위치도 감독관의 지시에 맞게 저장해 주시면 되죠.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문제지의 입력자료에 있는 자료값을 보시고 데이터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보기에 디자인 보기를 클릭해 주시고 테이블 이름은 변경 없이 그냥 쓰겠습니다. 확인. 필드의 이름은 일자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똑같이 일자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형식은 일자를 보니까 날짜 형식이죠. 데이터 형식에서 날짜 시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업소명 품목 코드 판매 수량을 순서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업소명 키보드의 방향키 아래를 누르시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품목 코드 방향키 아래 판매 수량 적어주시고 업소명은 한사랑 한운에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텍스트를 그대로 쓰면 IME 모드가 기본값이 한글이기 때문에 따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품목 코드를 짧은 텍스트로 쓰면 내용의 값이 AABBCC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IME의 기본값 한글을 그냥 쓰시면 굉장히 입력이 불편하기 때문에 클릭해서 0 숫자, 반자를 해주겠습니다. IME 모드를 0 숫자, 반자로 해주시고 판매 수량은 값을 보니까 숫자이기 때문에 데이터 형식을 숫자로 해줍니다. 이제 사무 자동화 시험에서는 기본키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기본키를 눌러서 기본키가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데이터 형식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예. 오른쪽에 보시면 판매 수량에 아무런 값도 입력하지 않았는데 0이 자동으로 들어가죠. 숫자나 통화일 때 자동으로 0이라는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1자는 입력하실 때 15-5-6 쓰시고 방향키 아래를 해주시면 2015년 05월 06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5-5 빼기 6 하시면 됩니다. 방향키 아래에서 자료 값을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를 입력해 주시고 이제 업소명을 입력하겠습니다. 한사랑을 입력하시고 키보드의 방향키 아래를 누르시면 됩니다. 품목 코드에 AA를 입력해주시고 방향키 아래를 해주시면 됩니다. 판매 수량을 클릭해주시고 1을 입력해 주시고 방향키 아래 모든 자료 값을 입력해 주셨으면 오타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장하기 위해서 창을 닫겠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입력한 자료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테이블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해 주시고, 필드 이름은 품목 코드, 제품명, 단가를 순서대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품목 코드는 영어기 때문에 짧은 텍스트는 그대로 두시고, 아래에 IME 모드를 영 숫자 반자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 다음 제품명은 짧은 텍스트 한글로 그대로 두시고 단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라 통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금액과 관련된 값은 반드시 통화를 설정해 주시고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선택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테이블 이름은 테이블이 e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기본키를 정의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사무자동화 시험은 기본키를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본키를 만드시겠습니까? 에서아니오를 선택하겠습니다. AA 방향키 아래 BBCCDD를 입력해 주시고 제품명을 순서대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단가는 저희들이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화기호와 0이 표시됩니다. 15,000원 방향키 아래 25,000원 방향키 아래 10,000원 방향키 아래 3만원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맨 마지막 칸에 원화기호와 0이 나오는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자료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테이블 2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입력한 자료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레코드를 보시면 1부터 4까지 총 4개의 레코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에 원하기와 0은 레코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